이런 좀안 좋은 기운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근데 지금 딱 잡히는 게 굉장히 긴 달이거든요. 어딨냐면 서해 내교래요. 기운 자체가 무거운, 무겁고 이렇게 땡기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사고를 불러 일으키지. 근데 어 올해 겨울에. 어 겨울 얼마 안 남았네. 응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12월 달. 어떤 좀 사고 그런 이게 약간 교통 사고죠. 교통 사고인데 이게 차로만 이게 딸딱 박으면 괜찮은데 뭔가 인명 사고도 있고. 같은 거 많이 봐주셨잖아요. 그 어, 그렇죠, 네. 뭐 다리도 많이 봐주시고 <웃음> 장소도 많이. 주시고 사실... 제일 기억 나는거 있으세요? 저수지. 어, 저수지? 응. 어. 맞아 우리도 그. 살목? 뭐 어디 저수지? 살지 어, 살목지. 어, 저수지. 우리도 무서웠어요. 어, <웃음> 저수지. <웃음> 왜 제일 기억이 좋은가요? 왜냐면 보였어요. 어느 공간이라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PD님이. 네. 근데 주소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나는. 아, 왜냐면 영어로 뜬 거는. 네. 주소가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니까 우리 이제 음. 시청자들한테 어디다라고 얘기를 하, 하려고 주소를 다 받는 거고 솔직히 근데 그때 그 저수지는 저수지인데 절벽이 보였고 음. 낭떠러지 같은 느낌의 그 영가가 좀 보였죠 음. 선생 그러면 이런 좀안 좋은 기운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장소? 근데 지금 딱 잡히는 게 굉장히 긴 다리거든요 어디, 어디냐면 서해대교래요. 서해대교래 옛날에 또 사고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크게. 크게. 몇중 추돌이라고 굉장히 크게 또 사고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 올해 겨울에. 어 아, 겨울 얼마 안 남았는데? 응,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12월 달? 어떤 사고? 약간 교통사고죠. 교통사고인데 이게 차로만 이렇게 딱 박으면 괜찮은데 뭔가 인명사고도 있고. 크게 또한번더 나겠다라고 좀 보여줘요. 응. 나도 이제 집이 그쪽, 충남 그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간혹 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우무나 안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기운 자체가 무거운. 무겁고 이렇게 당기는 듯한 느낌이에요. 거기 에 밑에가 갯벌이란 말이야. 무거운 기운이 덮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자꾸 이제 사고를 불러일으키지 이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아 거기가 굉장히 그리고 제일 중간 부분 뭐 처음과 끝 이게 아니라 중간에서 항상 좀 차가 많이 막히는 걸 지금 보이거든요 네. 괜히 모를 정체 구간이야 거기가 의문의 정체 구간에는 꼭 뭔가 있나요? 있죠 거기는 있어 서해대교는 있어 굉장히 밑에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난 거기 가면 가, 간혹 지나가는데 되게 음삼요 무겁고 무섭고 옛날에 사고가 이 정도로 크게 났었대요. 음 맞아, 나도 근데, 기억을 해요. 음. 근데 이거 뭐, 이것만큼 심한 사고가 날까요?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해. 그래서 좀 오. 서해대교 자주 지나가시는 분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안전 운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해대교만큼 그 안전 또 기운이 있는 또 다른 데도 있을까요? 무서운데 어느 정도 걸어가니까 굉장히 맑은 기운을 받은 데가 있어요. 어디야? 제주도에 고살리숲 서귀포시 있어 근데 굉장히 무서워요 왜요? 첫 입구는 은산에 거기 입구만 한 100m만 지나면 이야 기운이 그러니까 무슨 어두운 터널 지나가서 우리가 햇빛 만나는 것 같은 이런 장소에서는 뭔가 그런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문제, 맑은 영을 받는 거지 우리는 이제 좀안 좋은 것들은 또 지켜내려가고 근데 산책로예요 근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조금만 더 걸어가다 보면 거기가 이제 사실자체 마르지 않는 이렇게 물이 있어 뭐 이런 뭐 사회대교 에하다가 너무 멀리 안된어 그러게 제주도까지 갔네 <웃음> 사회대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음, 특히 그 정체 구간 거기서 좀 조심을 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얘기하면 그 행담도 네. 휴게소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뭔가 이제 보석 같은 느낌이라서 휴게소를 지어놨잖아. 그래서 거기가 장사가 잘 돼. <웃음> 어떻게 보면 뻘 안에 위에다가 해놓은 거잖아. 근데 굉장히 포인트를 또잘 잡았고 보석 같은 자리, 노다지라고 하지. 왜냐면 다리 밑에 귀신들 많다 그랬죠. 그렇게 상업적인 공간에 귀신들이 많이 몰린단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지. 귀신들이 이제 불러 모으는 귀신들이 있고 이게 막 약간 해를 입히는 귀신이 있어 근데 아무 연고도 없이 가서 때리진 않아. 귀신들도. 근데 거기는 굉장히 귀신들이 먹을 것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몰린단 말이에요. 몰리니까 사람들도 몰려.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장사하면 장사 잘 돼. 저랑 장사하러 왔어난 싫어.